안녕하세요. 야가자 TV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경양식집 춘자 살롱입니다. 얼핏 들으면 미용실 같기도 한데요. 상호와는 전혀 다르게 경양식 맛집입니다. 언제 이곳이 생겼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언뜻 글을 본 기억이 있어요. 2004년 정도에 생겼다고 본것 같습니다. 맞다면. 근한 20년이 다 되어가는 곳인데요 프랑스풍 식당 컨셉을 하고 있고 인테리어도 아기자기하게 잘 되어 있어요 식당 규모는 어, 작은 편입니다 저는 이날 안심스테이크 코스를 그리고 일행은 함박스테이크를 주문했습니다 먼저 단호박스프와 마늘빵이 나옵니다 스프는 달거나 자극적이지 않고 담백하며 마늘빵은 적당히 단단하고 푹신합니다. 샐러드는 신선하고 요거트 드레싱으로 덮여 있습니다. 드디어 메인 요리가 나왔습니다. 고기는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다는 표현이 딱 어울릴 만큼 부드럽고 소스의 맛도 좋았습니다. 고기가 점점 없어지는게 굉장히 슬플 정도였어요 사실 이곳은 10년도 훨씬 전에 와본 후에 다시 방문한 건데요 그때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정확히 떠오르는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한박스테이크는와 아, 정말 대박입니다 두께가 좀 있는 편인데도 익힘 정도가 육즙이 좔좔 흐르게 잘 익혀져 나옵니다 게다가 가격이 함박스테이크 단품은 만원 세트 주문시 2천원 추가된 만2천원이에요 영상에는 잘 표현이 됐을지 모르지만 직접 보시면 와 이게 정말 이 가격이야? 하고 놀라실 겁니다 진짜로 그리고 함박스테이크는 매운맛과 순한맛 두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음식은 개인의 입맛에 따라 다르지만 이곳의 음식은 아주 극소수 분들을 제외하고는 맛있다고 하실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도 개인적인 생각이지만요 춘자싸롱은 분당구 정자동 카페거리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소상에 나와있는 동양파라곤 건물 지하에 있어요 처음 가시는 분들은 위치 찾기가 좀 애매하실텐데요 101동과 102동 건물 사이 지하공간에 있는데요 그것만 기억하시고 찾으시면 금방 찾으실 거예요. 주차를 101동 또는 102동에 하시면 됩니다. 성남 분당에서 맛있는 경양식집을 찾으신다면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춘자사롱은 2022년 6월 23일 현재 네이버별점 4.48점 방문자리뷰 82개와 블로그리뷰 45개가 있습니다. 주소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10 동양파라곤입니다. 저녁시간에는 자리가 없을 수 있으니까 꼭 예약을 하고 가시는걸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분당 정자동 스테이크 완전완전 완전 맛집 춘자사롱에 대한 개인적인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